내대 n y a n 기 s 뭐 r i n g 자여러면 오늘 제가 잡아서 추부해야 할새물이 뭐냐면요 바로 진검이 새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진검이 새우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새우는 보통 집게가 없잖아요 근데 집게가 가재처럼 이렇게 쭉 뻗어 있습니다 자기 의 몸에 비해 집게가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몸통보다 팔이 더긴 그런 새우가 바로 진검이 새우인데 큰그 문제가 뭐냐면요 이진검이 새우를 잡으려면요 무려 운전을 5시간 동안 론나 해서 가야 이진검이 새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웃음> 새우 잡으려고 왕복 10시간 왔다 갔다 해야 돼 지금 차산지 6개월 됐는데 패차하게 생겼다 자 그러려면 지금 지금 바로 징거미새우를 잡으라고 할건데 혼자 운전하시작으 같이 운전해요 레 g 고 안경 쓰니까 개 린따 같네 자 여러분 징거미새우를 잡으러 밑태 지방으로 왔는데 징거미새우는 딱두 종류가 있습니다 징거미랑 두드럭 징거미새우라고 있는데 이 두개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크기가 조금 다르다고 해요 두드럭이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두드럭을 잡으러 왔습니다 자 근데 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찍어준 사람 있죠 은혜야 은, 은 이런. 오늘 보건님이랑 네, 여기 거의 뭐, 야만이 왔어요, 야만이. 혼자 가족장 아니고, 방금 찐데기 묻어가지고, 아. 찐기 피추베르. 자, 그래서 바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브은 여기 없을 수도 있죠? 그, 그, 그렇죠. 6시간 왔잖아요, 맞죠? 근데 내가 혼자 있잖아요. 우리는 개꿀. 자, 여러분, 이진검의 새우는 고여있는 데 있죠? 이런 곳에 있기 때문에 조심히 가야 됩니다. 이런 곳의 특징이 뭐냐면요. 금방 이렇게 흙탕물이 돼요. 자, 요들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 여 요, 요. 여러분, 벌써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자 이게 바로 징검이 새우인데 크기가 일반 새우보다는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얘네는 뒤로 총총 가기 때문에 잘 잡아야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뒤로 가죠 자 그러면은 뒤에서 잡는 거요 예 잡았니? 어 어디 갔니? 야 근데 개체수가 좀 있나보다 돌들자마자 지금 바로 나왔거든요 어 여기 또, 또 있다 자, 여기 새우 한 마리 보이시죠 근데 요거는 징검이 새우가 아니라 새뱅이라고 하는 새우인데 얘는 지금 집게가 없는데 징검이 새우는 집게가 있어요 자한 마리 더 보여드릴게요 돌 들면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오야야 야, 크다 크다 크다 크다 자 여러분 요거 고프로로 물속 촬영 한번 가도록 할게요 들어가라 자 오케이 수준 차량 끝났고 넌 뒤졌다 바로 잡을게요 안 봐준다 그, 그 어디 갔니? 없네 여러분 얘네가 너무 빨라요 뜰채 있어야 될것 같은데? 자, 여러분 지금 진검의 새우의 스피드가 너무 빨라가지고 다들 허우적대고 있어요 저렇게 엉덩이 스인거 보세요 이렇게 어이구 시 아니 왜 그래? 일단 손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오케이 나왔다 이 순간 이동 안에 리발에게 손오공이야 그걸 잡으셨어요? 오, 야왜 이렇게 큰거 잡으셨어요? 이 고통 즐기고 있어. 고통. <웃음> <웃음> 어 야, 세게도 허? 잡았다. 어, 얘도 큰편이죠이정도면 음, 준수한 사이즈인데 사실 두드럭진 거미가 아. 진짜 이만큼까지도 커요. <웃음> 자, 한번. <웃음> 야, 얘 보세요, 이거. 오, 아! 아파? 이거 하얘진 거 보세요. 여기만 하얗잖아요, 지금. 지금. 유튜브를 위해서 지금 참고 있는 거야 아니, 아니요. 이 새끼 지금 디지털엑스 오, 야, 하얘진 거 봐요. 아주마하아마 조이지 마야 놔줘 나줘 놔줘 와 어, 피나네 진짜로? 응 피도 할것 같은데? 어야 <웃음> 진짜 할툼 어떻게 우리 컨셉이었잖아 지금 한 마리 브루님이 직접 잡으시고 이제 계속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리고 밤에는 통발이랑 미끼랑 해가지고 통발로도 한번 잡아볼게요 뭐야? 예? <웃음> 들어갈 틈이 많은 요런들 딱 들면은 <웃음> 야두 마리가 있네 1타 2피네 빠르게 한번더쳐 볼게요 하나 둘셋 와씨. 와 겁나 커. 겁나 커요? 놓쳤네. 어디 갔어 하면은 놓친 거예요. 잡은 거보다 어. 커요? 어. 이게 조금 올라갈수록 여러분 크기가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쪽 라인에 그만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왜 이렇게 우와, 커? 얘 있었지? 미쳤다. 얘 미쳤죠? 양손이면은 제가 또 기가 막히게 잡거든요. 보세요. 아. 기가 막히라면서요?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네 발렛게 너하기좀뭔줄 아냐? 어디는데요 여기 있잖아요 오! 야, <웃음> 잡았어 잡았어 오, 이거 큰데? 이야 이 크기 보시면 대략 지금 한 마디 정도 되거든요 아야야야 땡콩땡콩 맥이야 랍스터 랍스터, 랍스터. 어디? 아 여기 가재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 어... 가재도 살고 다 사네 가재 뭐, 먹을 거예요? 아니요 버릴 거예요 <웃음> 아얘 이렇게 잡아도 물던데? 이거 보세요 거의 이렇게 지금 루피예요 루피 보세요 보시 오우야야 휘지마 고물고물 애게야아이렇게 잡아야겠네 야 물려고 아 까딱까딱 하지마라 지금 이쪽이 하류고 이쪽이 상류인데 상류쪽으로 갈수록 애들 크기가 훨씬 커진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가라 이야 예 똑디보세요 제가 잡은게 훨씬 커죠 내가 럭브을이겼다 가자 예 눈치가 빨라가지고요 손놀림 빠른 사람들만 잡을 수 있습니다 어 보건이 못할 것 같은데 오야 어디 잡았어? 한 방에 한 방에 오우오야 빨리 열렸도록 해 야야야야 야 어디갔어 어디갔어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오케이 이렇게 바로 던졌어 내가 잡은 거큰놈여기있네 내가 큰 잡은 여깄네. 건데? 응? 내가 잡은 거잖아 결국 가가보야 바이 바이 보보내거 여기 또한 마리 나왔다 보세요어 얘는 가재네 아 가재네 가재 가제, 가재 아이고 야야 꺼져라 꺼져 아 여기 느낌 좋다 이돌1 0 0예요 여러분 응 100% 없다고 여기 있어 확실히요? 1 0 0 1 0 0 오케이, 오케이. 야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와두 마리. 너무 빨라서 이거 뜰 채로 했으면 1타 3피 울트라 크리에 했는데 예예예 예. 크네, 예, 크네. 야얘 진짜 큰데? 죽은 거 아니야 얘? 아니아니 어 아니. 미쳐 오, 야, 야, 야, 물어, 야, 물겠다, 물겠다. <웃음> <웃음> 어있어 아, 있다, 있다. 아 얘네가 집게가 너무 자유로워가지고, 앞에 집게를 이렇게 잡아야 될것 같아. 야, 이 길을 보세요. 진짜 크다. 힙바닥 봐봐요, 와. 와, 와, 이게 아까 물려보니까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집어 던져버렸네. 오케이, 너가 제일 크다. 들어가라. 여러분, 크게 보세요. 지금 네 마리만 들어갔는데, 비피언꽉 찼다, 야. <웃음> 더 잡으러 가자. 자, 여러분, 이 돌은 증거이 보다 약간 가재냄새가 납니다. 여러. 응, 없네? 뭐야? 뭐움직인데 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진짜 있어, 진짜 있어, 가재. 사이즈가 나쁘지 않아? 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말랑말랑 하잖아요 탈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애들은 숨어 있어야 돼요 야 숨어서 딱딱해지면 보자 오. 어디 갔다 왔어 락이 개빡쳤잖아 네. 얼마 잡았어요? 오오 오, 크다 딱틈 있는 느낌 좋죠 있는데 이게 집게 한동자치. 없네 그것도 그런데 포란한 거 같은데? 이게 엉덩이 보시면 은 알을 베고 있습니다 그치, 이거 놔주자 그치? 알 놔라 <웃음> 어저기 집게 보이네 아니아니야 아니야. 일단 돌들어오세요 잡았어요? 네 오케이 오. 스킬 오. 보셨어요? 예. 장난 아니네 보이시죠 여러분 앞을 공략하면 뒤로 들어올 거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들어오면 아, 아 나이스 아우야 어, 많이 잡았다 들어가라 아아죠아아다니까아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했아아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괜아은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새아들이영아 <웃음> 나. <웃음> <웃음> 싸움이 아해서한아리아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똑똑해 <웃음> 똑똑해 <웃음> 와 여러분 개 큽니다 제발 잡고 싶어 야 오케이 너 육지로 갔지 넌 내가 잡는다 이래야 우와 여러분 역대급 역대급 집게 사이즈 보세요 길이 우와 이거 진짜 엄청나다 어이고어이 아이고 꼬리도 피고 이렇게 하면은 꼬리 접고 이렇게 하면은 꼬리 피고 아이고 이 가재가 죽어가지고 여러분 자식기들이 가재 사체 붙어서 먹고 있습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맛있게 먹어. 큰거 잡았다고? 여기 여기 겁나 여기. 큰해 쟤 샹크티. 이야 제일 크다. 야너도 야, 야, 야, 야, 야, 먹을만한거 잡았지? 어, 버려 조금이야 그정도면 너꺼만 해 이게? 아이고 엉덩이 봐라 엉덩이 홀리 슛더팍 자 여러분 지금 현재까지 잡은 진검입니다 와 한놈 두시이 석삼 너구리 구, 딱 구봉석 있네 자 여러분 이제 통과를 던지 건데 포인트 두 군데다 두 개를 던질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장어예요 제가 약간 장어 먹고 힘좀 썼거든요 그지? 이 리발. 왜 말할 <웃음> 타이밍을 안줘 아니 말할 타이밍 니네 혀가 보였잖아 자 그래서 하나는 여기에 또 다른 거는 저 밑에 쪽으로 가서 한번 넣어볼게요 자 다음 통말 던져주세요 어. 자 여러분 밤에 다시 올게요 나상 나삭 여러분 지금 다시 밤에 찾아왔는데 마을이 좀 있어가지고 텐션을 조금만 낮출게요 와. 뭐야 이야. 신고이 다, 그냥 다나와있네 여러분 역시 밤 되니까 그냥 다 나와있어요 다얘한 마리 잡고 싶어요 똥 잡자 자 하기찐 하나 둘셋 잡았어? 오케이 <웃음> 들어가 나머리려 화품덕사? 어? <웃음> 둘, 둘, 둘, 오케이 하나 둘셋 오케이 야 낮에 괜히 왔다 어디 어디 어디 우와 진짜 크다 오 나갔다 나 <웃음> 내가 <웃음> 혼자 잡을게 그냥 어. 다 비켜 그냥 오. <웃음> <웃음> 야, 역시 럭블르 아 죽은 거 빼자 아이고 <웃음> 엄청 큰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제일 큰데 뭐야? <웃음> <웃음> 얘네가 여러분 은근히 밤에 또 둔한 거 같아 그래서 그냥 손으로 눌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야. 호수야? 들어가 그냥 이런 거 손으로 그냥 일로 와자 야야야야야야 물지마 물지마 야 물지마 물지마 가자 뽀지야 산책하는 거야 가자 뽀지야 이 정도 면 잡을만한데? 오케이 어, 야 크다 이 손으로 어, 야 뭐야 아니, 뭐야 이거 엄청 많네데 오케이 많네. 이따 열어주세요 어 물린다 물린다 아 무서워 무서워 오야 이럴 때는 여러분 집게를 포박해야 됩니다 집게 아, 어. 오케 이자 요런식으로 들어가 여기 또 있었어요 근데 여기, 여기, 여기 뭐야 집게 어 뭐야 뭐야 자 그럼 저기 보시면 아까 설치해놨던 통발이거든요 걷어볼게요 안에 뭐 들어가 있는데 올립니다 오우야야야야야 <웃음> <웃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아니 네. 진짜 불량도 뽑아주시고 물고기가 있네 어, 버들치요 여기, 여기 징검이 있다 징검이 어우 큰놈 들어갔네 진검이 고들치에요. 아얘 뚱뚱한 거 봐라. 얘는 낮아야 돼요. 징검이 어, 어, 어, 크다 어, 들어가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있는 통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큰 통발 중데 왔습니다 오 그거 많아 이야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이거 다 물고기? 징검이 음, 없겠는데 바로 풀게요 징검 오나더 징검했어 징검 좀해오 크다 크다 크다 오 많아 많아 큰거 많아 나 물겠어 나 <웃음> 물겠어 야 겁나 많이 들어갔네 징검이 오와 몇 마리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딱 요정도만 지금 어 이거 달랑거리, 달랑거리지 마라 한 6, 7마리 되는 것 같아요 자 와, 넣어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필요한 만큼 빼고는 다 방생해줄 거요몇 음. 마리 가져가실 건데 20마리 다 데려가세요. 여러분, 일단 작은 놈들 좀 풀어줄게요. 뭐예 진짜? 우와! 여러분, 이렇게 선배를 해가지고 다시 넣을게요. 집에 가서 봐요. 이렇게 해서 징거미 새우들을 잡아왔습니다. 와, 와, 와, 와, 와. 제가 이렇게 잡아온 거랑 하나하나 다편한는데 얘가 제일 크거든요. 자, 한번 손에 올려서 크게 비교해드릴게요. 새우가 무려 요만합니다. 거의 손바닥만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집게 길이가 몸통 길이보다 훨씬 더 커요. 이 새우 자체가 번신의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요 정도 잡아오는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돼가지고요. 저는 사실 좀만 더 잡아왔어요. 브루님이라 보건님보다. <목소리> 생태계 파괴범. 자, 그래서. 아. 새게 때렸네. <목소리> 개좋아? 네. <웃음>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감바스로 할건 뭐냐면요 감바스라 그랬나 방금? 자 여러분 제가 감바스로 할거 뭐냐면요 라고 했지? 몰라. 네 감바스입니다. 자 여러분 새우 요리 하면요 보통 뭐 새우튀김, 새우탕, 새우라면 뭐 등등 많이 있는데 그나마 조금 그중에서도 고급적인 음식 바로 새우 감바스를 해가지고 빵이랑 같이 해서 초배하게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잡아온 니끼들 지금 바로 목욕 시켜줄게. 너도 그런 거 하지 말라 <웃음>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와 이씨 얘도 왔다 야너나와 너는 가너 새우 한 마리 줄 테니까 가 좋아해? 부숴부숴부숴 자 여러분 보통 갑각류를 씻을 때 제가 항상 요 양치로 양치 시키잖아요 하지만 얘는 민물새우기 때문에 물로만 쑤 한번 씻어줄게요 자 하나 둘셋할 테니까 너가 워터야 음 너가 워터야 크고 우렁차게 하는 거야 할수 있지? 하지마 하나 둘셋 워터야 <웃음> 용기 냈네 원래 이렇게 못하잖아 <웃음> <웃음> 요새 자기가 찍어주는 영상에 댓글만 보더라고요그 댓글 보면서 카메라맨 귀여워요 이런거 보면서 혼자 히죽이죽웃더라고요자 그래가지고 지금 용기를 낸거 같습니다 맞아? 나한테 하는거야? 곰팡이 분들 레이래이야자 여러분 이렇게 다 씻은 녀석들은 맵킨에다가 물기를 조금 빼주고 야 상만, 왜 거기 숨어서 봐 <웃음> 뭐해 어 뭐야 아야 어쩐지 개 크더라 눈이 보일 리가 없는데 이제 가 따라 나와 이거 이거 이거 좋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웃음> 자그러 이렇게 물기를 어느 정도 뺐으면 여기다가 가지런히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야 빨리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이거 찔리면 어떡해 별로 뭐, 뭐 없어? 비브리오페였잖아 바다잖아 비브리오페였잖아 너고 거? 어, 내 영상 좀 보라니까 진짜로 너좀 심했다 생각하지? 아니 죄책 한번 놀래키자그러 이렇게 다 했으면 은자요허브솔트를 뿌려줍니다 그냥 뿌린 거야 얘기 한번씩 뿌려야지 조자 조자 조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한 20분 정도만 절여줄게요 어 맞다 맞다 맞다 이거 하나 하나 하나 하 빼야 되는데? 얘 허브솔트 잠깐 제거해줄게요 얘는 제 동생 줄 겁니다 한 마리는 그 누군 나 알죠? 페, 페페 하 너도 해봐. 페하얘 하나 하에하가하 먹고 나 다음에 나하 줄게요. 왜냐면은 장나유나잖아요 내가 형이니까. 허브솔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하겠습니다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미안해 한번만 봐줘 자 일단 마늘은 거의 반 정도만 라사사무라이라사호루동 너도 하자 이제 싫어 사무라이 한번만 해줘 한다 아, 아, 아니, 아 아니야 <웃음> 아니 사람들 좋아할거야 한다 자 봐봐 라사 싫어 <웃음> 내 자신한테 창피해 <웃음> 마음의 준비를 좀 해봐 <웃음> 자 한다 라사 <라삭>. 사무라이 <웃음> <웃음> <웃음> 어떡해 난 어떻게 <어떡해>. 했어 <웃음> 자그 다음 자는 비타민이 굉장히 풍부한 레로 롤리 라삭! 안해 진짜 안 해? 아유 <웃음> 여러분 다음은 쪽파! 라삭 라삭 라삭 라삭 라. 자 다음은 요리 필수템 랑나난 <웃음> 너의 그 한숨 소리가 좋아 나를 한심하게 보는 그 그거 한심하게 봐줘 알았어? 으유 라삭 라삭 자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은 가장 소중한 내 방토 자, 이렇게 이렇게 야채 이렇게 해서 이렇 거의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따라와. 빨리 와. 빨리 빨리 렇게자프이이팬게 점화, 이이야 하. 이거한해만따라해 보자. 아 싫어. 서 아, <웃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자 그리고 이 후라이팬에다가 올리브유 있죠? 자작하게 깔아줍니다. 언언언언 자라면 이렇게 어느 정도 기름이다 달궈지면 아까 준비했던 재료들 방울 토마토 빼고 전부 다 투하. 와우. 자 우선 얘네를 1차적으로싹 한번 튀겨줍니다. 자라면 이렇게 어느 정도 튀겨졌으면은 아주 재소지게 터져버. 이거 하자. 너 이거 <웃음> 이건 못해? 아니 이 정도면 채널을 줘. 아니야 너 이제 안 시키가. 채널은 절 무조건 내 거야. <웃음> 전라도까지 다섯 시간 동안 운전해가지고 하가지고 고작 잡아온 거는 요 요만한 진검이 새우들 바로. 그럼 입장 이거만 한번 해볼. 잘가이 녀석들아. 와우 역시 새우답게 지금 들어가자마자 빨개지고 있어요 보이시죠? 자 여기다가 여기 요 레몬즙입니다. 자 요거는 약간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뿌려주고 소금도 살짝 그리고 후추 룻, 룻. 그리고 마지막으로 롤탕입니다 자 그리고 조다다다다 자 그래도 이게 일반 새우로 간바스 하는 것보다 얘네가 집게가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있어 보여요 그럼 다른 간바스 파시는 분들은 없어 보인다는 건가요? 너조너 너 오늘 잘렸어 으 <웃음> <웃음> <웃음> 진짜 싫어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저는 그왜 내가 싫어하는 표정을 지어하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웃음> 아이고 좋아하네 이런 거아니요 진짜 이사선 싫어 웃고 있는 거지? 아니 소리내서 웃어다 제일 싫어하는 웃는 사람들이 이거야 소리내서 웃어 <웃음> 이렇게 해야 사람도 재밌어하지 너 뒤에서 웃자 아너 진짜 행복하겠다 자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익었으면요 방울토마토를 살짝 넣어준 겁니다 그럼 이 방울토마토의 맛이 싹배겨가지고그 감바스의 풍미를 다 조사 방토 조사 방토 넵! 네. 자, 여러분 이해서 진검이 새우 감바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야, 진검이 새우가 새우라서 많이 쫄줄 알았는데 새우보다 많이 안 쫄고 크기가 잘 유지된 채로 익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르로롤리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초베르? <웃음> 왜안 먹어? 너 놀래라. 고 초베르? 음. 감자 고구마 같아. 감자 고구마 섞도마 진짜로. 아니 브로콜리 처음 먹어봐. 야, 원래 브로콜리 여러분 초장 찍어 먹잖아요. 근데 이렇게 튀김에 절여 먹어도 진짜 맛있습니다. 사람들도 다 먹어봤어. 이거? 감자 고구마 만났데 <웃음> 먹어봐. 뜨거울 것 같아. 뜨거울 같아. 아니 아니 아니 안 뜨거울 거야 <웃음> 안 초베르. 그치지 감자 고구마 만나지자 그러면은 방토 그로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야이엔 방토 안 좋아하거든. 이거 먹어봐. 방토 맞나? 아 진짜로. 망토만나면조메를 <웃음> <초베르 웃음> 완벽한 사육 나중에 군소도 먹게 될거야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씹으면 안 뜨거워 거 그거... 씹으면 안 뜨거워 입아 그거... <웃음> <웃음> 아, 뜨거워서 한거 천박스럽다 예 <웃음> <오>, 미안해 <웃음> 자여러 그러면은 새우 먹을 건데 너무 큰거 말고 우선 조그마거자 여러분 원래 이거 새우 살로만 감바스를 하는데 저는 그냥 통째로 했습니다 왜냐면 얘네가 크기도 작고 튀기는 거기 때문에 그냥 껍질 째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초메를 <웃음> <웃음> 안쓰봐 아 진짜로 배 맛있어 진짜 맛있다 페페 먹이고 싶어 진짜 안 먹어 짜는 거 줄게 짜는 거 여보 봐봐 너무 맛있게 생기지 않았어? 고꾸라진 거 봐봐 진짜. 다리도 먹어야 돼? 뜯어달라고? 다리? <웃음> 안 먹어 필수는 <웃음>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지금 안 뜯었어 진짜 망신다 많이... <웃음> 안 뜯었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초베르 깜짝 놀란다 괜찮지 않아 생각보다? 약간 건새우 맛 건새우 맛? 너 근데 지금 팔자 좀 개쩐다 <웃음> 편집자 이거 팔자주름만 잠깐만 <웃음> 하지 마세요 진짜 제발 <웃음> <웃음> 자 여러분 그러면 요 대왕 있죠? 자요 대왕 한번 먹어볼게요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난 진짜 너무 맛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 새우인데 질비에 나오는 검새우예요어 뭔지 알겠어 근데 뭔지 알지? 약간 짭조름해가지고 굉장히 맛있고 동남아 휴양지에서 먹는 별미 느낌 야 이거 꼼고 봐라 이거 꼼거 디지털 엑스 너 아까 집게 안 먹었지? 이거 진짜 집게먹어면 너무 맛있어 진짜 음. 맛있어 집게가 음 맛있다 어왜 떠라고 했어? 왜 귀여운 척 했어? 아니 혼나, 너 혼나, 진짜로?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서 어. 먹다가 나온 거야. 아닌데, 애교였는데. 시그널인가? 아 <웃음> <웃음> <웃음> 자, 여러분, 그리고 감바스랑 먹을 때또 뭐랑 먹어요? 그렇지, 바로 바게트빵이랑 먹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게트빵이 아니라 저는 모니빵을 준비했습니다 자왜이 모니빵을 준비했냐 바게트빵 하면요 롱나 따닥에더 라가리 다 망가져 뜯어버려 옳지 옳지 자 이렇게 밥만 라가리를 쪄 벌린 다음에 새우 넣고 브로콜리 넣고 새우 롱나 큰거 하나 더 넣고 라가리 닦고 바게트빵을 오븐에 살짝 구우면요 딱딱함이 조금 사라지면서 바싹하고 좀 고소하게 되는데 그렇게 먹을 바에는 차라리 사실 모니빵이랑 먹는 게 훨씬 더있습니다 감바스 모니빵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로 초배를 와와와 <웃음> 와. 와, 여러분 가글트빵은 훨씬 맛있어요 빵이랑 안먹고 그냥 새우말이 처먹을게요 자 여러분 저랑 은혜 다 먹었고 여러분자 우리 페페한테 자 요거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이 페페가 자연에서는 작은 갑가루를 굉장히 맛있게 즐겨먹는다고 합니다 페페야아자 여러분 그리고 페페 수조한번 보세요 자 90cm 어항으로 바꿨습니다 바로 이게 페페스 라라다이스 집게로 해서 직접 한번 먹여볼게요 들어가 페페 여기 이거 봐봐 이거 오우 오. 오이 야 아가리 좀 나아 페페야 그 오야야야야 야, 야, 야 머리 머리 머리 지금 머리만 가져갔어요 페페가 오자 이제 페페가 씹어먹습니다 얘턱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아무리 따뜻해도 턱으로 그냥 다 부셔먹거든요 엄청, 엄청, 엄청. 어다 먹은거 같은데 페페 페페야 페페 오이구 잘 받아먹는다 아이고 예뻐 오이구 어, 저 파란색 뭐야 아 새우 내장이 파란색인같다 물에서 어이구 오이구 오이구 야 돼지같아 돼지야 돼지 너 닮았어 너같은데 자, 여러분 저렇게 박살내서 앞으로 좀 내민 다음에 다시 빨아들여서 되시김질 다시 빨아들일 거예요 보세요 후 오. 자 근데 헤어를 키우시려면은 여과력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입에서 먹을 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저게 여과력이 부족하면 물이 금방 썩어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거를 구비를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도 외부 여과기랑 이거 은혜예요. 어? 은혜. 제가 옛날에 2 0살 중반에 그렸던 페나트. 페페야 다 먹었어? 이제 없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주 그냥 뿌듯합니다. 왜냐면 저도 먹고 은혜도 먹고 심지어 페페까지 먹었어요. 자 그래서 손을 그래? 어? 물흘러가지고 페페. 아 죽어 죽어. <목소리>